어 도전 도전해야지 뭐뭐뭐 <웃음> 뭐, 뭐, 하세요 어. 엄마 잠재우기 다시 매 달려 보세요 하나 둘셋 우와 메달이 다 너가 주연이었는데 뒤로 밀려난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바닥에서 조목을 깎아는 드러난 거려. 하, 그, 그, 그, 그, 꺼이, 꺼이. 땅콩아, 인생이 뭐야? 글쎄요,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인생은 말이에요, 장땅콩처럼.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놀고 먹는 게 최고. 왕 마왈땅 왈큰킁 콩콩 왈와와월 와리와리 왈아야 아옹. 땅콩아 가끔 소파 위에서 얼굴 괴고 엎드려서 방생이들 빤히 쳐다보던데 그때 무슨 생각해? 놀고 있네. 땅콩아, 사는 거 힘들지? 나다을 땅콩! 안 돼. 회사 먹으려다가 들킬 때, 그때 참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땅콩아, 왜 그리 못생긴 건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이젠 먹잇감을 줄 차례. 내 라임 어떤감? 묘채키채키 터니져 땅콩아 너 여자야 남자야? 어머, 어머, 언니. 나 아들이잖아. 어우, 직마. 알면서 왜 그래, 언니? 땅콩이는 파마 어디서 했니? 정보 공유 부탁해.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어차피 헤어스타일의 완성은 얼굴. 거푸로시야. 아. <웃음> 땅콩이의 노래 실력은 먹이를 찾아 산키스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일 짐승의 썩은 고기